치킨, 피자 어. 족발이요 어? 아뭐 내가 <웃음> 보쌈 치맥 아니에요? 치맥? 순살이죠. 여기 발라먹기 귀찮으니까 저도 은퇴하면 치맥 해보려고요 여기 야구장 있는 아 집관? 아 김밥에 만두 쫄면이야. 냐니냐이니냐 이노 페르제스 이노 페사베라. 치킨 아니에요? 여기 못뭐 팔아요? 집에서 먹기 좋은 거예요? 야구장 말고? 닭발에. 뼈 있는 닭발을 좋아해요. 기분 안 좋으시면은. 먹고 치맥 저 피자요 저기 포테이토랑 베이컨이랑 들어는 피자 요 피자요, 피자요. 저닭발이요 yo si soy yo si soy yo o e <웃음> 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다 네, 시 so yo. 자기가 먹어야되면 아이스크림을 먹겠대요. Pero para os fanáticos, Pues, n o s u a h a m b r g u e s u n o o 팬분들한테는 뭐 피자나 아니면 핫도그 정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q sabor de lado? p a 맛있어요. 근데 뭐 치킨 아닌가? 치킨이, 치킨이 제일 좋지, 좋지 않을까요? 전배다 빨리 요후는 잘, 후참 잘. 후참 잘, 킨이 저는 엽떡이요 치킨. 저는 치킨이요. 저도 치킨이요. 저는 치킨이요. 저는 치이요요닭발이요이요 집권. 아, 집관이요? 집관? 집권? 집관은 집권, 집에서 라면. 볼때 라면이지 바꿔야지. 라면 집관 을때 뿌링클? 과자 뿌링클? 과자, 과자 저는 김밥 김밥 참치 김밥 땡초 김밥 <웃음> 치킨이요 교땡치킨에 아. 땡리 콤보 허니콤볼 <웃음> 치맥이죠 집에서 먹는 건 자유 아닌가 요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또 야구장에서 이제 치맥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집에서 볼 때도 치맥 하면서 예, 먹고 어보 싶습니다. So flowers, 해바라기 시 추천합니다. Like main, while you like, while well, you watching baseball, yeah, easy. Album. So 먹플쉬워서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easy. y o 다 don't get more... 이거 조물조물하면서 씨 발라내면서 치, 심심하지도 않게 한다고 그래서 추 t 한다 t bored. y t v e t bored. You don't get bored. You d o n 페 get b o r 를 d You d 아, 치킨. 오. 어. 오케이. 아 나는 치킨 텐더 샐러드 하려고 그랬는데 아, 치킨. 샐러드. <웃음> 어, 그런 거 어, 치킨. 또 수영복 입고 왔어? 수영복이야. 에? 네? 구급차 있어? 형, 형 저랑 길이 비슷한데요. 치킨. 그거 뭐죠? 그거 허니콤보 있는데? 교촌? 네, 교촌. 그... 교촌. 살, 살쪄. 네. 끝났어요?